안녕하세요 소환이 오늘은 양구도트도 해볼거에요 양구도트가 뭐냐고요 양양이가 <웃음> 찾아서 양양양구도트예요 요구도트가 아니라 양구도트에요 <웃음> 자 양양구도트는 이렇게 있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구양이들 먼저 꺼내주고 여긴, 여긴, 색깔이 다르니까 엄청 예쁘네요. 볼터치도 깸깸. 이제, 고고싱. 냥냥아, 이제 씻자. 냥냥. 들어가서, 붕덩. 무대 먼저. 오, 이거 탱글탱글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버품을. 이제 물도 다시 씻어줄게 이제 수건으로 닦아줄게 수건을 들고 옷 갈아입는 데다가 자, 양양아 먼저 요디사 옷을 입혀줄게 양양이는 요디사예요요디 요리 자격증이 떴어요 어, 양양아 아주 귀엽네 냥냥이 어디서 초밥을 만들어줄게요,냥냥. 알겠어. 다 완성했어요,냥냥. 김밥도 만들었어요,냥. 맛있게 먹으세요,냥냥. 어 고마워. 난 맛있겠다. 난 계란초밥을 좋아하니까 계란초밥을 먹어볼까. 맛있나요,냥냥? 응, 음, 맛있어. 너도 한번 먹어봐. 김밥을. 하, 입이 없어졌어. 맛있어요, 냥냥. 나는 이걸 먹어보겠다고. 냥냥이 이거. 냉장고를 열어볼까? 간식을 먹자고. 휴식들 먹자고. 아, 맛있게 먹어. 내가 이거 톡 까줄게. 어때? 맛있겠지? 붕어빵 맛있겠다. 이거 소원이 네 붕어빵 가게에서 산거 아니야? 맞아요. 소원이 네 붕어빵 가게에서 사왔어, 냠냠 아, 그래? 거긴 내가 장사하는 데 너도 볶아봐. 이제 옷을 갈아입자구. 봐. 멋자. 옷이 아주 귀여워요. 귀여우 고양이. 봐. 이제 진짜 자. 냥냥. 이렇게 눈을 가리고 부드코자 똑. 냥냥아 잘자 쿨쿨 냥냥 쿨쿨 냥냥.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오늘 그 만나요. 안녕